냐가서 골파이 여러분! 헌터! 파괴허 마지막 자세 록 갔네 <웃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헤루진에서 해물마라탕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닥치는 대로 헤루진은 항상 저 혼자 했던 컨텐츠였는데 오늘은 역사상 게스트 두 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헤루진 하고 심지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헤루진 하러 가야 돼. 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 오늘 같이 갈 사람 있지? 레 e t s 고 o 아 근데 오늘 파도 상황 좋지 않던데? 큰일 났네 뭐야 이건? 자, 여러분, 오늘 다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해물 마라탕 먹을 건데, 오늘 사실, 파도가 좀입니다 해루질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애인이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튀어나와 있어 아, 아알잖아요뭐 알아 까 봤잖아요 로딱 먹어 이래 이끼야 어어 아, 아, 렌터 근데 렌터는 좀록같이 생겼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 오늘 약간 혼자 하니까 못 들었던 돌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힘써서 들면 되겠다 <웃음> 오늘 허리 박살낸다 근데 벌써 이거 고둥이야? 잠시만요 일로와 이래 이끼야 오케이 여러분 소라기 아니고 참고둥 나왔습니다 육수 1인분 끝냈다 버려 고둥 잡았다 오늘 뽀치를좀큰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그냥 싹다한번 담아볼게요 요다다 와 오늘 개들도 없네 큰일이네 해산물 시장 가게인데요 그거 안 먹어요? 주민들은 한번 넣어볼까요? <웃음> 자기 끼는 자기가 채우네요 저는 고둥, 부리님은 미역 자, 여러분 여돌 느낌 좋거든요? 여러 저거 쫄창이 같은데 돌이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라중에라중에라중에라됐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큰 고둥이 있는데 저거 100% 소라이 같은데? 소라이구나 여기 집게 있는 거보이시죠 줘버려 오케이 여러분 쫄창이한 마리 이거보다 작아요 아까 그거 이거 많이 넣는데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에서 별로 안 커져요 그러면은 좀 양심에 가치기 덜하지 않아요? 잡을게요 <웃음> 양심에 찔릴래요? 굶을래요? 뭐 먹어야 돼 <웃음> 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큰건 아닌데 못 먹을 사이진 아니에요 에, 에, 에, 에. 난 오늘 야만인저 미역 볼수록 록간내 받아버려 자 여러분 저는 라삭라삭 집게 들고 돌게사냥 한번 가볼게요 라삭라삭 자기야 나 돌게 좀 잡아올게 잔챙이들 좀 챙기고 있어 많이 잡아 많이 힘써야 되니까 너가 여자구나 <웃음> 자기야 여기 고등 있어 고등 이런 거다따가야지 거기 깊어 조심해 버주면 벗어야지 뭐왜 이렇게 그 튀어나와 있냐 계속 어야맞이맞이 뭐. 아, <웃음> <아니야, 웃음> 그래 여기 고등 두 마리 오야 씨알 크다 이 정도면 오오. 충분하죠 여기 성게르키가 있긴 한데 지금은 성게까도 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챙길까요? 이거 알 하나만 따봅시다. 먹을 수 있는 거다 가져간다. 여기 고등어 한 마리 또 있거든요. 라상레기야얘 손에 쥐고 바로 돌게 사냥 레스코. 원래 저런데 그냥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지금 가면은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저 사람과 저의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오갱키데츠스카라이 시대로. 아유. 예. 러분 그만할게요. 이제 구역질 할것 같아요. 저쪽 조심하세요. 가시면 저희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왜요? 깊어요. 잠겨요. 우인 수영 못하잖아요. 살려줄 거잖아요. 예. 한 1분만 찍다가. 여러. <웃음> 전 미역 보면 볼수록 록간 내버릴게요. 이돌 그나마 느낌 좋거든요. 이돌 맞아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삐발. 저기 쫄짱게 큰거 있다. 오케이, 아! 요 정도면 괜찮죠? 자, 여러분, 저기 쫄짱게 배달 보냈어요. 자, 이쪽에서 쫄짱게들 한번 노려볼게요. 개라도 안으면 육수가 맛있으니까. 아, 아까 그한 마리가 전부였네. 에? 군소 있다고요? 어디요? 어오오 버려, 버려. 저 갠가 아돌이야 어, 현무암이니 버려 이게 뭐야 개니? 돌이야 어, 미치겠네 저, 저 박혀있는 거개 같은데 와 미치겠네 다돌이네물새비 요거는 진짜 개 맞을 수도 있어요 어 뭐야? 뭐 에? 아니 야 니가 왜 여기서 나와 군 이렇게 아, 익사해라 저는 버러워고 있는 군소 처음 봐요 럴카 군소 와 여러분 바람 불어서 이거 일렁이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안 보입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 여기 고둥 많거든요 양껏따갈게요 따자하오 너도 따자하오 따자하오 오 잃어버렸어 아이고 너네 낙지기주인구나내 손에서 해자 여러분 이런 애들은 우리 빠지면서 못 나간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제가 잡아줘야 오히려 더 깔끔하게 죽을수 있어요 이걸로 공기놀이 하면 동물학대 근데 저 먹을 거니까 조금 학대 내지러 가자 자 여러분 저기 부리님이랑 부리님 찐여친입니다 뺏겼네 개소리야 이 개소리 자 여러분 고등밖에 없네 또 다시 고등범벅받을게요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어두워지고 장소 이동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늘 개망했다 개라도 좀 많이 잡으려고 지금 여기 석축으로 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네 이런 날은 개도 없을 수도 있는데. 개 없으면은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군수 니지래끼야 조금 큰거 있는데. 라사. 음. 고등 잔치네. 어, 그래도 여러분, 음. CR이 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 오늘 거의 고등 마라탕 아니야? 이 정도면? 와, 이 개들이 다 어디 갔을까, 진짜? 어, 이거 넣어 드실래요? 이거, 이거? 어, 어, 야, 어, 어, 눈뽕 마라. 물수제비. 물수제비. 이야. 왜 크다? 야, 숭어 마라탕 할걸. 점프해서 잡고 싶다. 레츠고 오늘 영하 아 2도. 여러분, 제가 봤어요. 오늘 고등 해야 될것 같은데. 고등이 오늘 왜 이렇게 크냐? 고등 씨어보세요 일단 뭐다 챙길게요. 여러분 오 어, 아, 뭐야 와 이거 말똥성게인데 크기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 주먹만 해요 와 이거 진짜 크다 난 군소 죽은 건줄 알았어요 응. 여러분 성게 맞습니다 살아있나? 죽어서 떠 있는 것 같아요 꺼져 이거 잡을까요? 군부인데 요 체로는 사실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 어? 라! 라! 사! 아! 방생 유튜버 <웃음> 와 내가 방생하다니 어, 아, 제일 크다 거의 브린이 여신분 이거 고등킬러 아니에요? <웃음> 또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잘 찾으시네 어어 아. 어, 방생했어요 방생 유튜버 <웃음> 잘하자 <웃음> 두분 데이트에 제가 키운 거 맞습니다 전 뒤에서 짜져서 해루시를 할게요 고등 큰거 있긴 한데 잡을까요? 무조건 잡아야죠. 오늘 컨텐츠가 고등 마라탕인데. <웃음> 오, 고등 씨알이 커요, 여러분. 발이랑 오. 비교하시면 진짜 큽니다. 고등 또 있어요? 어디 요 어디? 요 어디요? 아 여기 여기. 야 이거는 엔간해서 보기 힘든 각도인데. 15도 각도였는데 들어가. 지금 고등밭이네요. <웃음> 이렇게 흥미없는 해류질 처음이에요. 아, 여기 고등 오. 많은데 이제 고등 꺼내기가 오. 싫다. 노다지예요? 야 여기 노다지네. 라사. 들어가고. 라사. 들어가고. 어, 그럼 크다. 오. 얘는 방생 안 하겠지. 해다 어디 어디? 요 아, 얘빡스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자라 사이 걸려 있잖아요. 가게 안. 아 틈에 꼈어요. 오,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거 이래 뭐 잡는구나. 이래서 못 잡아요. 애들이 들어가버려. 아이고, 뒤로 간다. 에이. 끝났어, 끝났어. 뭐야, 군부 왜 이렇게 거 밑에? 뭐, 정안 되면. 웃고. 이야. 와. 와 이는 육수 나오죠. 들어가. 어떻게, 군부가 제일 보기가 좋냐? 여기 군부 또 있습니다. 잡고 비틀면돼요 오케이. 음, 진... 어, 오 공중라사. 라사. 뭐, 다방생하네. 저 군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군부 한 마리 더. 군부 씨알이에어떠냐면요 지금 새끼손가락 한 마리요. 겁나 크죠? 씨알이 완전 나릅니다. 감사합니다. 개요, 개?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잡으셨어요? 어, 좋아, 좋아. 잠깐만. 멋질 <웃음> 뭐, 것 같아요? 확! 빼야 돼. 안돼 안돼 안돼! 어 크다 크다 크다 개 다리 괜찮아요. 개부터 잡아주세요. 야 크다 고생했어 자기야. 어어어 죄송해요 여친님. 들어가. <웃음> 자 이렇게 다섯 마리만 잡읍시다. 저희 여친님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저희보다 열심히 하시는 데. 요 저는 사실 여기서 무릎 꿇은 적한번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라가쪽에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확안떼면은 분데인데 문제가 뭐냐면 확 때도 얘가 땅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로 들어가면 못하니까 일단 할게요잘 가. <웃음> 방생 몇 마리째야 지금? 사카 쪽에 잡아뗄게요. 아 얘도 방생하겠는데 탁 치고 바로 라삭할게요. 방생 여러분 저기 쌍고등있으면생탱이 약간 리치처럼 어. 자, 한 마리 두 마리 함께 라삭 바로 가져올게요 야 이거 진짜 뭐야 고등밭이네요 고등밭 자 이렇게 손은 벌리고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석축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괜찮습니다 탈때 다르고 올때 다르다고 다시 돌아가다 다른 거또 잡힐 거예요 제발 사카쪽이에요 이거 제가 밑으로 칠게요 어 됐다 됐다 아, 미치겠네 오늘 너무 방생을 하네 여러분 여기 또 사카쪽이 있거든요 얘는 절대 방생 안하고한 번에 잡을게요 라삭라게야어 어 뭐야? 또방세지상 개래키 어디야? 어 조심하세요 거 미끄러워 어 나이스 어늘어 어. 군복 떼질까요? 안 떼질 것 같은데? 돌려. 어 돌려버려 어 개래키 어, 가... 가... 야 조심조심 야. <웃음>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 이제 좀더 어두워지니까 괴롭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카쪽이에요 자 이걸로 뗄게요 내, 생각에 <웃음> 내 생각에도 방생할 것 같은데 <웃음> 사카쪽에 아 제발 아 <웃음> 동네에서 이 정도 사이즈는 잘안 나오거든요 사실 많은데 좀더 할까요 근데 자 고동 여기 올려놓으면요그드 여신분이 오셔서 가져가실 거예요 라사 야. 아, 라사. 고동 아가씨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헨자과고등길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어때요 이벤트 목만정이야 <웃음> 네 그런 맛이시다고브르님이개 잡으셨어요 오 레벨업 오쿨 제일 큰데 틀으면 우리 못 잡을 <웃음> 이사 오세요 도시 있기 너무 아까운데 <웃음> 자 돌아가는 길에 올리고 자, 한놈 올려 도 시기 올려 석삼 올려 일로와 고순아 이벤트입니다 고등칠성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역대급 군부입니다와 손가락이네 우와 여러분 이거 나, 어 많다 미역 때문인가 <웃음> 어, 숨어 숨어, 숨어. 아, 개까비. 여러분, 한번 건드니까 배추배를 파고 싶은데. 저말리꺼죠 자, 그럼 바로 집으로 가서 어패류 마라탕 한번 만들어서 브르님이랑 브르님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이제 두분 돌아가세요. 주세요. 응?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르님이랑 브르님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해류질을 해서 어패류들 위주로 많이 잡아왔는데 걔도 지금 대충 한 일곱 마리 잡았잖아요. 육수 같은 거는 시원하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잡아오래기인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은 왜안 쉬어요? 숨 이제 쉬어요. 카메라 옮길 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왔는데 <웃음> 자, 어디에요, 브르님? 찍어봤는데 원래 이거 의도치 않게 <웃음> 군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살인데 오늘은 육수용으로 할 겁니다 이거 군부를 먹으려면 살만 다 빠게 해가지고 속살만 해가지고 무침으로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 잘못 먹으면은 락랭이다 나가요 자 그래서 지금 잡아온 애들 바로 한번 씻겨줄게요 리지로 가자 <웃음> <웃음> 어, 어. 자 여러분 여기 잡아온 애들 뭘버리고 아까 잡아온 개몇 마리 있죠? 큰 녀석들 7마리 잡았거든요 자요 개들 여기 다 넣어줄게요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애들 바로 떨어뜨리고 워터야 도전도전 알싸까기나 씻어주면 됩니다 도라 도라 도라 개 같은 칫수로다가 씻어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워터야 아 맞다 부리님부리님이 잡은 그 미역 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잡아서 먹으면서 사실 미역이나 해조류나 한 번도 잡아서 먹은 적이 없거든요 주세요 마우 리발 여러분 미역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진짜 바다 내용 개쩔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어, 왜 고무 냄새 나지? <웃음> 잘란댔어 자, 이렇게 다 씻은 것들은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버려버려. 아! <웃음> 아, <얘> 안 놔둔다. <웃음> 와, 또 문다, 또 문다, 또 문다. 아 예, 제가 꼭 먹을게요. 그럼 저 이제 요리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세게 하라 그러거든요. 아프지 않겠지? 아! 빨리 씻어! 여러분, <웃음> 지금 이렇게 다 씻은 것들은 여기 그냥 굴고 자,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 씻었는데 왜또 씻으세요? 혹시 몰라가지고. 니 네, 나를 못믿는구나어 엄청 깨끗이신데. 이제 안 씻을 거죠? 네, 네 좋아요. 왜, 왜? 아니, 안 씻는다면서요, 브리님. 내가 안켰잖아요 아, 안 씻는다면서. 왜또 씻어요, 아.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마라탕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자, 여러분. 여기 모기버섯인데, 사실 목이버섯서안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식감이 군소랑 비슷하거든요. 그죠? 아, 안 드셔보셨구나, 브리님. 잡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버섯을 싫어해요. 근데 오늘 또 브리님이 또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어, 해봤습니다. 으 그... 괴롭 같네. <웃음> 자, 여러분. 버섯, 요거는 뭐 손질할 거 없죠. 패스. 콩나물 손질할 거 없죠. 바로 패스. 마라탕양 항상 이구드릅다 청경채 떨어뜨리죠 라사사브라이 어때요 괜찮아요 고동아가씨? <웃음> 눈물 나. <웃음> 어, 눈물 나. 오케이 좋아. 지금 라사, 라사 라사 라사 라사. 옆에서 이렇게 깔깔이 쳐주면 좋아하거든요. 자그 여러분 찌개에 꼭 이게 들어갑니다. 바로 루브 떨어뜨리자마자. 라사사브라이 라사라사 라사 오. 오. 더 틀어지면 없어. 라사라사라사 라사, 라사, 라사 오. 없어. 어, 이 뭐야 이거? 아니 잠깐 이런. 자 여러분 그리고 요 고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려. 주신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그 샴푸향 비슷한 냄새 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취향에 따라 넣을 건데 고수 좋아하세요? 아 싫어하세요? 드세요.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양파는 그냥 제가 손질한 거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마라소스를 제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요새 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소스 요거는 한 4인분인데 음. 오늘 3명이잖아요. 마라탕 좋아하세요? 그렇게 안 좋아하네 표정보이가안 <웃음> 좋아하죠? 고등아가씨 마라탕 좋아하세요?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럼 고등아가씨 취향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넣을까요? 이게 4인분이래요 다 넣어야죠 와. <웃음> 분명히 한 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은다 한번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안 씻어도 돼요? 콩나물 끓이면서 다 씻어지잖아요 <웃음> 맞는 말이에요. 어, 병안 나잖아요. 이게 물에 씻으면 물러가지고. <웃음> 무농약이야, 무농약. <웃음> 어, 처음 먹어보는 마라탕이에요. <웃음> 콩나물 안 씻어서? <웃음> 씻어야 되나?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해물이 들어가니까, 그죠? 어. 이거 아까 우리님 무해죠넌찢졌다 이제. <웃음> <웃음> 자, 냄비 자, 여러분, 여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베프가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씨 이거 아세요, 베프? 배프? 베프? 배프? 내거안 봤네. 알아놓으면 저기 있거든요. <웃음> 라그리닥 천리 빨리 가, fire fire fire! 무슨 소리야? 왜웃세요 아, 무서워. 나가는 무 저기요. 자, 여러분 <웃음> 이렇게 불을 키워주고 사골 육수를 넣으면 기가 막히다고요.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팔팔 끓일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라상 라사. 어, 근데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신벌래요 음. 제가 그린 거. 예요 진짜요? 귀여워요? 아, 나또 애가 그린 줄 알고. <웃음> <웃음> 혹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장난으로 놓는데 질투 안 나죠? 찬성이에요. 이제. 아, 진짜요? 아니, 제가 찬성 안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웃음> 전 좋아요. 저기 나가는 무이세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끓어버리면. 아, 아주 제소중에 터져버려서 그런 냄이랑 고둥 아가씨 와가지고 엄청나게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어패류밖에못 잡아버린 고 둥레기는 바 웃지 말라했잖아요. <웃음> <웃음> 바로 입찰 잘가이래기야. 와 이렇게 육수 조금만 내주고 자 여러분 이 마라 소스 바로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진짜 이거 다나요? 예. 오, 오 냄새 좋은데? 오. 어. <웃음> 네, <또. 웃음> 냄새 <또>? 좋죠? <웃음> 에? 뭐야? <웃음> 냄새 좋다면서 왜 거기서 <웃음> 그러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거의 문 열고 바로 나가시면 돼요 냄새 <웃음> 좋다. <웃음> <웃음> <웃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다 넣을게요 자 여러분 양파 넣어 여고 모기버섯 넣어주세요 모기버섯 야야야 <웃음> 아, 그만 나 <웃음> 군소 같아 자 와, 이건 뭐야 <웃음> 와 비주얼 썩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모기탕인데? 냄새 좋죠? 오 좋아 진짜 <웃음> 양파마저 더 넣을게요 들어가 오케이 다때려봐자 그리고 청경채 마무리 와 이거 안에서 돌이 굴러가는 <웃음> 소리 하나요 여러분 들리시죠? <웃음> <웃음> 자 중간 맛 한번 볼게요 와 콩나물 빨리 넣어주세요 공 <웃음> 콩나물 좋아. 자 여러분 이 면도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마라탕 안에 원래 중국 타면 좀 두꺼운 거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 두꺼운 거는 목 안에 걸릴 수 있어요 뭔 개소리예요 반 잘라놓는 게 나을 거예요 퍼먹을 수 있게 네? 왜요? 이것도 씻어요? 아 멋있게 이렇게 잘 에이 쌀국수로 치 누가 해요? 치. <웃음> 이 어, 뭐야 약간 역한 냄새나는데? 안 지금 씻기고 있잖아요 <웃음> 제가 봤어때 이거 쌀국수 처음 그 향이 약간 이런 냄새 나는데 좋아져요 이제 둘다 나가 가저가 <웃음> 한입 먹고 다 버릴거야 잘가 여러분 저 차였습니다 리발 어서와 맛있는 냄새 하죠? <웃음> 나 그냥 나가라 둘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패류 마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웃음>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바로 퍼가지고 브리뉴에라 저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브리뉴 네. 좋아하나요? 오기 버섯 있죠? 예, 아까 그 <웃음> 문개 <게>, 새끼 완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생욕인데 그냥 <웃음> <웃음> 문 새끼 문개 새끼 레끼 <웃음> 레끼 <레깅, 레깅. 웃음> 자, 여러분 요개 아까 브리뉴 문개거든요? 요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사카 쪽에 오디어 예 사카 쪽에 원래 살이 빠져요 군부 한번 혹시 집어주시겠어요? 야, 이거 군부 나오네 안 뜨거우세요? 아, 안 뜨거우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군부입니다, 군부, 야, 이 군부. 공부 안에 살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손질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님이 그냥 다 씹어 드실 거예요 아마 음, 음. <웃음> <웃음> 제거 풀게요 <목소리> 됐습니다 <웃음> 저는 그 해산물 아, 별로 안좋아요 해 아, 제가 풀드릴게요 군부 하나 아 다행이다 분수 아니어서 군부, 핵, 모기버섯 플러스 서비스 두부좀 조회를 야자 <웃음> 여러분 이제 마라탕 제가 먹어볼건데 잠시만요 이 탕신료의 최고봉 중에 바로 요 고수입니다 고수 자 고수를 부르님 여기에 <웃음> 고수 싫어하시죠 저 고수 못먹어요 뜨거뜨거뜨거뜨거죠뜨죠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이거 어떻게 먹지 <목소리> 여러분 던자방에서 그래도 앉아서 안먹습니다 아시죠 <목소리> 와 이거 어땠, 어떻게 먹... 어자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아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음. 맛이 왜 이렇게 냐 이거 <웃음> 맛있어요 어 뭐야 이거 이제 <웃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모기버섯 어어 많아요 먹어볼래? 혹시 출연 가능하신가요? 부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루님 괜찮으세요? 아 그럼 괜찮아요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오늘 고등어 아이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잡아셔가지고 평소에 마라탕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어, 근데 왜 지금 한 가닥 고르고 <웃음> 계신 거 맞아요? 어왜 이렇게 긴장하라고 그러세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추베르 <웃음> 맛있어 뭐있죠 아니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다니까요? 안쎈안쎈 거예요? <웃음> 안쎈 <웃음> 감기 걸리신 거죠? 아 네네 추베르 근데 두분다 마라탕 진짜 좋아하시죠? 원래 좋아하네요? 마라탕 원래 왜? 좋아하시죠? <웃음> <웃음> 나 이런 거 마라탕 <웃음> 아 사먹는 마라탕 진짜 잘하는 곳이구나 모두 잡...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거의 3분의 2는 다 잡으셨어요 <웃음> 잡아... 잡아주고, 벗어주고 <웃음> <번가지고>. 배찜해줘 <그치, 왜죠? 웃음> <웃음> 다 버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먹기 속다 <웃음> 먹어야 돼요 역시 보호해주시네요 제가 밖까서 뭐 먹는 마라탕보다 지금 너무 세요 제가 봤을 때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서 세죠? 못 먹겠어요 <웃음> 근데 맛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먹겠는데 맛있어요. 맛있요 <웃음> 간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얼얼합니다. 자 여러분 두부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음. 어, 두부 진짜 맛있는데? 야마파두부 먹는 거 같아. 야 이럴 건마파두부였지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브린님이 직접 미역이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헤르들 유튜버 하면서 제가 미역 이런 거 해주를 한 번도 못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초베르! 초베르! め w w w w w 안 먹는 이유가 있었네 그만 찍자 이제 자 <웃음> 여러분 <웃음> 뭐 이렇게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라탕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서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두분는 괜찮고 일로와 엔딩 치자 일단 너무 얼얼라고 일단 최악인 거는 이 사람이 저번 미역이 개최악이고 <웃음> 무슨 맛이었어요 미역? 그 약간 비닐봉투 <웃음> 잘 찢기는 비닐봉투 맛어 <웃음> 맞아맞아맞아 맞아. 마라탕은 어땠어요? 이게 마라가 좀만 약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먹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웃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등아가씨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고등아가씨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어 근데 진짜 맛있어 하고 두입 먹고 나서 저못 먹겠어요 어 어떠셨어요? 중국 현지에서 먹던 맛이랑 완전 아... 똑같았어요 중국에 오래 계셨나봐요 3일 있었어 <웃음> <웃음> 자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드립니다. 호톡뿡이요 못 먹어? 괜찮아 카메라 껐어 맛있어 고도아가씨 촬영... <웃음> <웃음> 저희, 촬영 때 많이 드시지 아유... 소식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오 역시 오, 역시 역시 어? 서운해